점 a 분만 0에서 0기의 분의 정현의 미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를 일단 비교가 분하면 그런데 이제 이점그이기점으로점 c 2만 a 마이너스 b 2 이쯤 지나니까 이게 보면 a가 0일 때 a가 0일 때는 0 분만 0으 지고 너무 유리 여기 m still there. I am a good. I am a g 이 o d I 니 m a g 는 o 이 I am a good. I 는 m a good. I am a good. I am a good. I am a g o o am は이無 아, 이... 이... 이... 이... 넘겨야 할 때는 아, 한개일 때는 진행고 넘겨야 할때면 A부터 A플러스 전화가 됩니다 그 음, 네. 니개 아, A와 이렇게.